에비를 하면 약간 <웃음>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바로 돌가자미를 가지고 왔어요. 이 돌가자미가 노량진수산시장 새벽 경매장 기준으로 해서 이제 키로 한 2만원 선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철일 때 한번 리뷰한 적이 있고요. 어 이제 여름철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여름철에도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돌가자미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름철 돌가자미는 과연 어떨까요? 저도 궁금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생김새를 보게 되면 은 비늘이었고 이제 껍질이 마치 가죽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철에 고를 때는 좀 살이 좀 통통한 것들을 고르는게 좋고요이 몸통을 보면 딱딱한 돌 같은 그런 줄이 이렇게 있는데 에, 요거 이제 한 세줄 정도가 있고 점액질이 꽤 있어서 미끌거리 편이에요 돌가자매를 일본어로 이시가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산지에 가면 이시가리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런데 줄가자매도 이시가리라고 잘못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시가리라고 하면서 마치 비싼 줄가자매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람도 있으니 이제 그런 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돌가자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양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연산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대가리하고 내장 제거부터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느러미 먼저 잘라내고, 어,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겠죠. 예전에 제가 그 문치가자미 이제 리뷰할 때그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내장 제거할 때이 쓸개 조심해야지 돼요. 쓸개 터뜨리면 그 씁쓸한 맛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간이 노란색의 간이고요. 바로 뒤에 이렇게 쓸개가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쓱 잘라버리면 쓸개가 터져버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연산 같은 경우는 모든 자연산 생선이 그렇지만, 독, 고래배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간에, 예, 보면 고래배충들이 있는데, 얌전하게 있죠. 동그랗게 생긴 게, 예, 고래배충들이에요. 잘 제거만 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장 제거,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 왔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살이 좀 제법 튼실하죠. 네, 확실히 이제 제철,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먹었을 때는 정말 맛이 좋았어요. 자 이제 순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돌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이거 있는 상태에서 탈피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돌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는데 제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칼로 그냥 슥슥슥슥 문질르듯이 잘라내면은 쉽게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일단 두 군데 이제 큰 돌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짜 돌 덩어리 같이 딱딱한. 그 느낌이 나고요 통통 쳐도 소리가 날 정도로 딱딱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돌이 있거든요 얇은 돌줄이 있는데 요거 피해서 가운데를 갈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늘 하듯이 다섯장 뜨기를 했고요 크기에 비해서 살 밥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한쪽을 떼어내면 나머지 쪽은 네, 작업하기가 좀 쉽죠 자, 일단 반마리만 제가 썰 거라서 이제 등 쪽만 포를 떴어요 일단은 가운데 뼈하고 갈비뼈 어, 제거를 해야 겠죠 그리고 이 지느러미 쪽을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공정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집에서 할 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좀더 깔끔하게 집에서 할수 있어요 살피는 어렵지 않으니까 껍질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어,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기름이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그 돌가자미 같은 경우는 식감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껍게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느러미. 이건 정말 고소하고 맛있죠. 뭐 광어든, 가자미든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지느러미는. 네, 이렇게 해서 썰었는데, 요거 반말이 아니고, 반말리 일부만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오늘의 술은 한라산 소주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좀 식감이 좋은 것들은 소주가 좋은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죠. 어. 자, 먼저 간장에 찍어서 맛을 봤는데요. 먼저 식감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돌가자미의 식감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하다 그럴까, 단단한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웃음> 맛은 가을, 겨울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여름이라. 그런데 이 가성비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그 식감파들은 많이 좋아할 그런 식감이고요 감칠맛파는 그냥 좀 밍밍하다 이런 평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감만, 그러니까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에요 그래서 식감만 이렇게 좋을 때는 이 초장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또그 맛이 또 있죠 이지느미뭐 고소하고 기름진 건잘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간장에다 찍어 먹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에 굉장히 회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내려주는 회물리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가자매에 대한 평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돌과자매가 원 맛있는 거에요? 맛있지 그 푸석거림은 있어? 푸석거림이니까요? 푸는거림은안돼 음. 그 다음에 쫄깃하다고 하면 그 광어의 쫄깃함에 비유를 하면 약간의 푸석거림이 있다니까 그 푸석... 푸석... 기름, 기름기가 름기 없어서 그런가? 음, 그럴, 그럴 수도 있지 음. 찰진 맛은 없다니까 음. 뭐라 그럴까? 약간 수돗물 냄새 같은 거? 아도내 썩... 소... 당신 내가 맛있는 생선인 거냐고 물어본 게 음. 그렇게 맛있다고 표현하고 싶지가 않은 거 역시 내가 여기서 평을 종합해 보면은 찰지지 않는 쫄깃함 때문에 썩 맛있는 편이 아니다 아, 이렇게 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마리가 남아 있어서 이제 이거는 제가 회덮밥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돌가자미가 어느정도 식감은 있기 때문에 물회 할때좀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덮밥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초장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좀 붉죠 색깔이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가격대비 이제 괜찮은 그런 어종이에요. 그러니까 살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 요것도 이제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겨 보실만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돌가자미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